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4월 11일 오늘 현재 기준으로 금 한돈 가격이 3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금값은 왜 올랐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의 대표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불안하다 예컨데 요즘 경제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경제가 불안하다 하면 금값은 오릅니다 금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에 미국, 유럽 등등에서 은행권 사태들이 터졌잖아요 더구나 금융시장이 불안까지 하니까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더 많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금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인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금에 대한 투자는 서민과 부자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저 같은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가 금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함께 설명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금 투자를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금 투자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덩어리를 내가 직접 사는 거죠 금은방에서살 수도 있고 은행에서도 살 수도 있고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를 내가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골드 뱅킹이라고 하죠. 금통장을 만들어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식처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금덩이를 사는 것은 아닌데 주식처럼 마치 지분 증권처럼 살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세 가지 상품마다 세 가지 투자 방법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차이가 다릅니다 세금 차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 투자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민으로서의 일반인으로서의 내가 금 투자가 적합한지 또 부자인 내가 금 투자가 적합한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금 투자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조건으로 따질 때, 형편으로 따질 때, 금 투자는 조금 그래.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을까? 자, 그것까지 오늘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 투자에 있어서 세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 투자는 첫 번째는 어, 금 덩어리를 직접 내가 구입하는 거죠. 이른바 골드바입니다. 자, 금 투자, 골드바, 금 덩어리를 내가 직접 사는 거는 은행. 금은빵또뭐 편의점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금덩어리를살 때는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자 배당 소득세는 뭐냐 면금덩어리를 샀다가 나중에 금값이 올라도 이익에 대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유통수수료는 있습니다 금을 사고 팔때 수수료가 한 5% 정도 아, 결코 싸지 않죠 또 금 덩어리를 내가 집으로 가져올 때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한 10% 정도.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골드바를 산다 이러면 그 자체가 비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골드바를 사용합니다. 골드바를 사는 것은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을 샀다가 다음에 팔때그 차익에 대한 소득가세이자가세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일반적으로는 골드바를 많이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자들도 이 골드바를 다음에 팔목적으로 사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겠는데 우선 보면 우리가 금덩어리를 살때 4월 11일 오늘 현재 내가 금 덩어리를 살 때, 한 돈을 살 때는 35만 원인데, 내가 팔 때는요, 내가 한 돈을 검은 빵에 팔 때는 3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팔 때와 살때 가격이 무려 2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금 덩어리를 사고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구입하는 경우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고, 어쨌든 세금 측면에서 보면 골드바는 부자들의 경우에 좋다 예컨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비과세된다 그 때문에 골드바는 부자들한테 좋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별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 골드뱅킹, 금통장을 개설들을 많이 하죠 금통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소액 단위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다만 다만 배당소득세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자가 아니고 배당이라고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15.4% 그러니까 세율을 따지면 금융소득이자랑 똑같죠? 15.4% 또 골드백킹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금 덩어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00g 이상이 되면, 금 덩어리를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찾아올 때는, 현물 일출 찾아올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 부자들이든, 또, 서민들이 골드뱅킹을 이용해서, 금을 계속 모았다가, 100g 이상이 되면, 뭐 인출을 할수 있는데, 금 덩어리가 내 집에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부자들은, 금 덩어리를 별도로 자기들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비밀금고 같은데 보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집에다가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에 금 덩어리를 두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 덩어리를 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의 경우다, 대부분. 또 부자들조차도 그걸 사고팔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많다. 자, 이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이 많겠죠. 서민들이 많겠고, 어, 배당소득세 15.4%를 물어도 마치 이자소득세처럼 뭐 대부분 종합, 금융종합 가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별 생각 없이 골드뱅킹이 가장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 할수 있겠죠. 어쨌든 골드뱅킹하고 금 현물을 직접 가지는 것에 따른 단순한 세금을 보면 골드뱅킹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세 번째는 주식 거래처럼 KRX 금 시장에 직접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가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자 이것은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다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죠 물론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해도 내가 현물, 금 등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항상 부담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배당소득수도 없고 양도소득수도 없다 그래도 비과 세다 이것은 큰 장점이죠 그래서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유익하고 세금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거래는 금에 투자하는 거래 방법은 KRX 금 시장에 직접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부자들은 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까 자신이 거래하는 개인 금고를 통해서 뭐 보관하더라도 그런 것을 일부 선호합니다. 자, 그 이유도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금에 투자할 때 제가 소,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세금이고 세금 이야기는 조금 전에 들었고 두 번째는 요 금에 투자하는 본질입니다. 자 본질인데 뭐냐면 이것지 부자들이 금 덩어리를 집에 소유하기 원하는 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원하는 심리하고도 같이 맞닿아 있는데 금을 소유하는 본질은 바로 인플레이션 해치입니다 즉, 동 자체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자, 4월 11일 기준 금한돈 가격이 35만 원이다라고 하면 90년 에 제가 30대였을 때 여러분들도 한 90년 대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금한 돈이 한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자, 90년 대 5만 원 했으니까 지금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35만 원이 한다 이러면 어떤 생각하면 7배가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체감물가, 돈의 돈에... 체감 물가가 그만큼 오른 겁니다 예컨데 같은 기간 동안 대학 등록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같은 기간 동안 뭐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서울 강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는 얼추 올랐다는 라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의 평균 가격도 지난 한 30년 동안 보면 돈가치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해치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침체, 또 금융시장 불안 등등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금 투자에 대한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이금덩어리를 자신들의 은행 비밀금고나 개인금고나 또는 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자기 집 금고에 넣어두기 원하는 이유. 물론 부자들의 집은 도둑놈들이 함부로 타고 들어가기 힘들 만큼 담장도 아주 높다는 장점도 있겠죠. 자, 어쨌든 부자들은 금덩어리를 곁에 두고 있기 원하는 심리는 바로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뭐 경제, 뭐, 정치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금 덩어리를 항상 지고 있는 것. 즉, 그때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자, 이런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금 덩어리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금 덩어리는 조금 불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때 불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유통 자체가 결코 건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겠죠. 어쨌든 돈이 많은 것에서는 음성적인 거래도 있는 것이고, 그 음성적인 거래의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따라서 제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민들은 이 금에 투자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왜냐하면 투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헷지 용이 아니라 결국 투자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용으로. 자, 투자용으로 해야 한다 할 때, 금값도 주식처럼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 또 금값은 떨어지겠죠. 이처럼. 그런데 이 서민들이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오르기 전에 샀다가 또 많이 올랐으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고, 이게 쉽다 어렵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금통장에 뛰어들 때는 오를 때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떨어지기 전까지 못 팔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들의 경우에 요즘 같은 경제침체 뭐 등등 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큰 돈이 아닌 경우는 저는 차라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채권도 채권의 펀드도 있고 채권의 ETF도 있고 다양하게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자가 있다는 거죠.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1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있다는 것은 경제 침체든 경제가 좋아지든 상관없이 내가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고 할 때는 채권 역시도 안전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가격도 오릅니다. 즉,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금하고 비슷하죠. 자, 금하고 비스, 비슷한데 이자가 있다는 것. 자, 그런 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금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금적인 측면. 두 번째, 어, 금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했지하는 것이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이다. 그렇게 장기 자산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들이 선호한다. 그것도 큰 돈을 들어서. 근데 세 번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처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큰 자산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당장에 조금 수익을 벌어볼까 하는 차원인데 이 주식처럼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채권 투자에 이자가 있는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금 투자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